음, 가을에 심었던 상추들이 아직도 시들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상추를 조금 뜯어가서 먹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살짝 이동을 해보면 어, 여기는 모종가게에서 모종으로 사서 심었던 봄똥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겨울을 날수 있다고 하는 상추모종 이라고 해서 일단은 사서 심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어, 여리리 여리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 자잘한 씨앗들이 있는 어, 씨앗이 아니라 새싹들이 있는데, 여기는 유채씨를 마구마구 그냥 뿌려 두었었는데, 어, 날이 추운데도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서 나고 있네요. 아니야, 그거 먹을 수 있어. 에헤이, 좀더 이쁘게 뜯어보자. <웃음> 봐봐, 여기 밑에까지 봐봐. 음, 톡 잡아 당기면 돼. 음, 이렇게, 이렇게. 우와. 조상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어차피 지금 안 듣으면 얘 시들어 가지고 더 이상 못 먹고 음, 저 세상 음, 갈것 같아. 근데 지구에는 비밀부 봤는데. 어. 그냥 진짜 벽 그냥 벽처럼 보이는. 그냥 진짜 벽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게 문이래요. 언제? 어디에서요? 괜찮아. 이거? 응. 이거. 근데 너무 작지 않아? 이거 너무 작. 한일에쏙 사라지겠다. 이거. 이건 그래, 그거 뽑아 보세요. 어? 빛으로 훅 밀어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대추를 뽑아봐. 자. 어떻게 뽑아? 한번 해볼까? 자, 밀어봐봐. 몸통을 밀어보세요. 몸통을 밀어보세요. 으아! 옆으로 밀어, 으아! 뽑혔다. 그지? 땅도 같이 나왔어. 어, 흙이 같이 따라왔네. 이게 뭐야? 응? 뿌리. 자, 이제 정리해줄게요. 자, 또 하나 해볼까?